안녕하십니까 맥스 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아, 지금 이상하네요. 어, 왜냐하면 지금 제 앞에는 양쪽에서 제가 이제 조명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부셔고 도저히 그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데 좀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명을 갖다가 늦어지 않으면 이제 얼굴이 지금 검게 나온다든가 뒤에 저기 이제 크로마키를 제가 했는데 거기에 그림자가 생겨서 조명을 이렇게 더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이제 방송을 찍는 건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키보드를 샀어요. 키보드라고 할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전자홀겐 같은 거로 착각하시는데 이제 물론 전자홀겐은 같은 종류겠지만 전자홀겐은 그 안에 이제 각종 그 가상악기 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건반을 이렇게 눌러서 코드를 맞춰서 그렇게 누르면 이제 음악이 절로 나오죠 4분의 4박자만 이렇게 쿵쿵거리면서 나오는데 이 키보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냥 그 건반이에요 건반. 건반인데 이 건반은 어떻게서 쓰느냐면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 있는 가상악기를 불러서 이제 이 키보드하고 연결을 하면은 키보드를 누르면 가상악기 속에 피아노면 피아노 누르면 피아노 소리가 나오고 색스폰을 넣고 맞추면 색스폰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럼 같은 것도 이제 내가 손수 이렇게 쳐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키보드를 사서 키보드를 사가지고 곡을 만들어 보려고 보니까 남이 그 노래를 갖다가 복사하는 게 제일 처음에는 좀 쉬웠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작적인 것은 내가 구상을 해서 하겠지만은 남이 불렀던 노래는 그 목소리는 표현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악기 같은 것은 내가 그 가상 악기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입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말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처음으로 한번 어 키보드를 갖다가 어 컴퓨터에 다 연결을 해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딱 7일 걸렸습니다 7일 7일 걸려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게 아니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 과정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예, 이제 물론 이게 그 미디를 갖다가 찍는 분들은 내 얘기를 들으면 공감이 갈 겁니다. 자 키보드로 아니면 마우스로 해갖고 음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그거를 여러 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가상 악기를 입히는 거예요. 음. 이 소리 저 소리 다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입히는 건데 옛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게 컴퓨터 문화가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그 메딘조 악단이라고 있죠. 25인조 악단, 뭐 30매딘조 악단, 뭐 오케스트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각자 악기들을 다 골고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주를 해서 그걸 한꺼번에 울려서 이제 그 음악이 탄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악기 하나마다 층을 다 싸가지고 거기다 가상악기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들리게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박자도 맞춰야 되고 그렇게 되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처음으로 난생 처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리고 곧바로 이제 제가 작곡을 생각했던 곡이 있어요. 그 곡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오늘 드럼을 지금 기본으로 좀 해놓고 조금 이제 이렇게 멜로디를 갖다가 만들다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만들어 놓은 영상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못하지만 못하지만 한번 들려 드리려고 이렇게 갑자기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디로 처음으로 미디 카피라고 해 가지고 남의 노래를 갖다가 그 카피를 해 보는 겁니다 카피를 했는데 그 첫째 곡이 뭐냐면 조용남의 노래가 옛날에 굉장히 좋은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마지막 편지라고 이렇게 찾으면은 옛날에 그, 그 음악이 나옵니다. 조용남의 노래 마지막 편지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지만, 이렇게 그 시골에 가면 이렇게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있으면은 그 저수지 뚝방을 차 걸으면서, 저수지에 물이 철렁거리는데 뚝방을 차악 건면서 석양이 칠 때, 제가 또이 노래를 갖다가 또 좋다 보니까 그냥 그때는 조금만 녹음기를 갖고 다니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처음에 미디 카피를 하는데 조용남이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 갖고 조용남이 노래 마지막 편지라는 노래를 카피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흉부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난생 처음 키보드로 연주를 해서 그, 가상악기를 입혀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흉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는 진짜 누구만 맞다나, 전 먹던 힘까지 기울여서 만드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매끄럽지 못하지만, 나중에, 음감이 이제 살아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요 악기 다루는 것을 잘 하다 보면은, 멋진 그 음악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오늘, 요 멘트 제가 이 멘트 끝나고 나서 뒤에다가 이제 제가 영상을 입혀 가지고 음악을 넣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 이거 74살 먹어 가지고 처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주십시오. 아셨죠? 그럼 또 뵙겠습니다.